먼저 그 한국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세계 식구 여러분. 네, 오늘 ]世界の... 왕님께서 今日はお様は? 사실 아침 식사도 네. 제대로 못 하시고 あの、 지금 그 あの, 조금 방모 부... 하셨어. 네, 지금 ]状態です. 오늘 말씀을 아, <웃음> 예배 시간 딱 되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님의 성령의 힘비로서 말씀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대략적으로 드린 다음 훈사님 두 분. 간증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오늘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장 보시겠습니다 장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아주 예, 이 말씀은 예,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예, 그것이해온이 그그 말씀입니다. 이그식이의 26절을 보면 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예, 그 예, 5장 이후에 쭉 창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1장 26절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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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자,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피조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일남과 일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을 1장 28절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축복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리는 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인간은 삼대 축복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아담과 해화를 중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본인 중심으로 본인이 천사장의 그 꼬임에 빠져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인간은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타락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려두신 것이 아니라 사천년 기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교육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하고 다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마 하고 약속을 해 오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르켜 주셨던 그 말씀대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예,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 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예,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겁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예수님을 믿어달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교 어 교인들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땅 위에 예수님께서 재빈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참아버님이신 문선명 참아버님 참 부모님이십니다. 이땅 위에 아버님께서 오셔서도 무엇을 주시고 강조를 하셨었냐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우리 식구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말씀을 찾기 위해서 부산 법내 골에서 아버님께서 그 많은 수고의 노정을 걸어오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원리의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에, 교육하신 것이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님께서는 말씀만 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중심하고 인간이 살았있그 어, 내용을 깨달고 인간 스스로 본인이 본인의 완성의 길을 갈수 있도록 아버님께서는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에, 그래서 그 아버님의 주신 말씀과 본인이 그 말씀을 받아서 완성 실체로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이성약시대에 가야 할 우리의 노정인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 8대 교제 교본을 남겨놓고 그 말씀대로만 훈독하면 너희들이 석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버님 성화하신 이후에 정통성을 가지고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드려야 할 가정연합 그리고 한씨 어머니는 그 말씀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림으로써 말씀에 대한 실천력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세워주신 문영진 이대왕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들어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나오셨냐면 광야로 나오신 거예요 그것이 광야인 펜실베니아에서 지난 7년 동안은 그 말씀을 받들어서 아버님의 심정과 일체권을 이루시기 위해 아마 이대왕님을 모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선을 넘나드는 그 고난의 삶을 아버님만을 붙들고 아버님께 그 말씀 주신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치의 본인을 위한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루어드리시기 위해 생명을 건그 노정을 걸어오신 것이 지난 7년간의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대왕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중심하고 세워놓은 그 전통을 실현하시기 위해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전통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오늘 인류 앞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소생적인 그 성리적 기반 위에 이제 2차 7년 노정을 출발하시면서 아버님께서 인류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심정을 붙들고 2차 7년 노정을 그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하시면서 그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 전도도 개인 전도 시대를 넘어서서 조직 전도 시대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대왕님께서는 지금 그 많은 단체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벨건 기독교인들을 전도하시기 위해 그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의 그 환경을 지금까지 넓혀 오시면서 그 결실로 지금 캔실 베니아의 본부 재단에서는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오셔서 축복을 아버님께서 전통적으로 세워놓은 그 축복을 받고 그들이 아버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이대 왕림과 삼대 왕권을 그분들이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버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아버님께서 그러한 준비를 해오신 것을 이대왕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시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지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대왕님께서는 이 지금 그 애국자들 그리고 철장 소유자들 철장 바이카 그 그룹들 여러 지금 보수 애국자들을 중심하고 그런 커뮤니트들을 완전히 조직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거물을 지금 크게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낚싯밥을 지금 계속 던지고 계세요 낚싯밥을 그러니까 이 펜실베니아에서 낚시밥을 던져놓으니까 지금 그 낚시에 걸려드는 거는 지금 테니시 이 청평에서 지금 이제 어, 어,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난 7년 동안 펜실베니아에서 그 기초를 닦은 터전 위에 장성긴 이 지금 청평 에, 복귀된 이 동산에서는 지금 오시자마자 에, 정말 귀한 분들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어요. 거기에서 에, 이 낚싯밥에 던져놓은 거기에 낚시를 지금 물고 있어. 박수 안 쳐요. 아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니다 그런데 에, 이대왕님께서는 이곳에 지금 오셔서 이 청평단지를 에, 진행하시면서 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에, 여기에 오셔서 좋은 환경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가장 앞장서셔서 지금 에, 우리를 보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해. 왕님께서 지금 이 바쁜 때왜저는 것에 신경을 쓰시지? 왜 왕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에게 이 모든 지구성, 예, 그 대표에서 예댄 동산, 여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연도 동물도 어류도 그리고 인간들도 모든 것을 어우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청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처음에 무엇을 하시라고 그래요? 여기에 지금 환경조성에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왜 환경조성을 먼저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한 환경을 인간의,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만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중심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이, 이 동산을, 에덴 동산에서 꾸미고자 했던 그 꿈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실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지금 세계 섭리를 진행해 오시면서 전 세계로 활동하시면서 해양권 섭리 그리고 만물권을 중심한 섭리 해나오셨던 그런 부분을 이곳에서 작게 이게 지금 크게 할수 없으니까 그 기본 단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어류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준비하시고 또 동물로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고 하는 모든 부분은 바로 에덴의 그 이상을 복귀하시기 위해 예, 이대왕님께서는 앞장서셔서 우리 앞에 그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심정권에 일치되도록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왕님의 그 뜻에 우리는 감동되어서 우리가 그 뜻과 하나 되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망에 가장 앞장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J팀, K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J팀, K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느끼고 있는 것은 이러한 환경을 중심하고 진행하시면서 이 세계에 지금 이 사탄을 대표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자파들 글로벌리스트들 그리고 미국 내에 이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의 직접 대응해서 싸움을 가장 제일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이대왕 님입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이 말세가 되면 사탄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사탄의 위치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 사탄이, 누가, 어, 빈에서 사탄이 되었어요? 천사장이, 누시엘 천사장이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예, 이 에덴 동산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있어야 될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 이 세, 존재가 있어야 돼요. 사탄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세가 와야 돼요. 이 말세에는 사탄의 모든 세력이 다 이제는 내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왕님께서는 이 청평에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세요. 사탄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 공격이 하나님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공격이 돌아서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아주 자기에게로. 공격을 하면 사탄을 죽, 죽이, 상대를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바로 그거는 돌아와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왕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지금은 가장 강한 용어로 말씀을 주세요 가장 강한 용어 왜냐하면 지금 사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쓰면 그렇게 그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마음그 양심 가책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용어로 사탄을 때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려고. 그러니까 이, 이 요즘 왕님께서 말씀할 때 불륜 저지르는 사람 불륜이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간통. 가장 강한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님께서 지금 늘 총알을 왕관을 쓰시고 이 복장은 지금 그 장군들이 사령관이 총사령관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시는 복장을 입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래서 그런 복장과 왕관을 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확실하게 내가 누구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이땅 위에서 영계에서 영원히 회개하고 사탄은 본인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주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다. 왕과 왕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청평 단지에서 제일 먼저 와서 왕님을 모시고 이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식구님들 전 세계의 식구님들을 대표해서 이곳에 와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볼때 여러분의 조상들이 굉장히 정성을 많이 덜해서 이곳으로 보내신 거요 아주 할렐루야 네안 그러시면 어떻게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성업에 가장 앞장서서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한 사람은 내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역사적인 그런 그 사명을 내가 짊어진 사람으로서 지금 이대왕님 양해분을 모시고 이 에덴을 복귀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내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식구들이 여기에 지금 이 환경을 재창조하는 이 역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자부와 그러한 금지를 또 그러한 감사함을 가져야 되겠다. 아주 그리고 지금 이제 청평단지는 그동안 여러 번 보고를 드리기도 했지만 천정궁이 지금 미니 천정궁이 들어와서 안착을 하시고 어, 이대왕님 양해분께서 에, 이제 에, 그 왕궁에 에, 이제 계심으로서이 단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 단지가 에. 이 한국에 있는 이제 천정궁은 이제 껍데기만 건물만 있는 건물만 거기에 하나님도 안계시고 참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게 참된 자녀도 없고 어떤 하늘이 에, 임재하시고 운행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은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왔어요. 이곳 천정궁으로 에, 다 오셨어요. 그리고 이곳 천정궁에서 에, 미니 천정궁이지만 그 아버님께서 정성 들이셔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이곳으로 찬감복회 했어요. 우리 왕님 양해분께서 아버님께 그 효도하시고자 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정궁을 중심하고 오른쪽에는 한국의 이제 그 건물이 곧 아마 이달 중에는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좌측에는 일본 이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기초 공사를 지금 해놓은 가운데 있어요. 아마 예정대로라면 내일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진행어온 것을 보면 내일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보면 에, 그러나 아마 에, 내일 못 들어오면 검주라도 들어와 준다면 어, 너무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 지금 그 분독 웰컴 센터는 에, 지금 진행이 에, 되고 있, 빨리 되고 있지만. 뭐 거기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에 우리 조 보좌관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왕님 뜻을 받들어 드리다 보니까 거기만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에 다음 주에는 그곳에서 에 1호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이 훈도월컴 센터에서 첫 번째 축복의 축복 행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에, 앞으로 왕님께서 에, 이 외부의 분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에, 여러 가지 에, 지금 그 보수 어,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보여주려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은 이제 바로 앞에 여기가 그 호수를 지금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 호수 밑 부분에서 들어오는 입구에까지 지금 시내물 주변에는 거의가 그 정리 정돈이. 다 되어서, 아, 거기에 가서, 지금까지 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런데 물소리를 들어볼 수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딱 아, 거기에 산책을 하면 물소리가 자장가로 들려와요. 너무도 아름답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바로 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고생한 우리 제 J 팀, K 팀한테도 큰 박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왕님께서 낙수비를 갖다 들어오시면서 보시고 어, 많이 좋아졌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이제 맨밑 부분까지 이제는 나무를 절단하는 것은 거의 정리가 다 됐어요. 그것을 이제는 정어이 카팅해 놓은 것을 정리만 하면 아마 준비가 다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훈독센터 바로 옆에 시내물 주변에 이제 타이니 하우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거기 만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기 미국 19강 타이니 하우스를 지금 한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 이것을 보고 또잘 어, 만들어지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왕님께서 정말 어, 여기 에 미국의 애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남북전쟁 때 무명 용사들로 여기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 이곳, 버려진 이곳을 왕님께서 다 지금 나무들을 카팅을 해냈죠. 그 카팅 해놓은 나무들을 다 정리해서 거기에 국립 현충원 같이 예, 그렇게 에그 조성을 해서 앞으로 많은 애국자들이 여기에 정말 나라의 나라가 잘못해 가지고 희생된 그 젊은이들을 예, 사랑하는 그것을 보여 주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여기 와서 많은 에 애국자들이 그리고 보수 지도자들이 아마 우리 왕님께 정말 감사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님을 모시고 전 세계를 에, 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소호하고자 했던 그 뜻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진정으로 이대왕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에, 예배를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그 폭포를 에,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폭포는 에, 왕님께서는 많은 식구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이후에도 많이 이곳을 와서 정말 아버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정성을 들이시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의 분들이 아침 8 시부터 와서 작업을 한다. 제가 펜실베니아 에 일하는 걸 보면서는 이거는 저희 거의 불가능한 내용인데 그때 여기에는. 아침 6시에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작업을 하는 우리 지금 식구들은 완전히 이 옷이 흙덩어리가돼 가지고 이게 흙 묻어 있는 게자랑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는 흙 조금만 묻어도 흙털기 바쁜데 여기에서는 흙 묻어 있는 게자랑이야 예. 그래서 흙과 더불어서 여기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그 폭포가 지면 폭포 위에 딱 아름다운 구름다리를 놓으신다. 그래서 그 폭포 위로 구름다리를 건너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약수로 가서 약수를 먹고 건강하라고 아버지의 성령을 받으라고 예, 지금 왕님께서 모든 정성을 투입하고 계세요. 예. 사실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면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약을 넣지 않으면 안 돼요. 약을 넣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에 올때 약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약을 안 가져왔어. 그래서 우리 이현은 보좌관한테 그약좀 사주세요 해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약을 전혀 넣지 않고 이 지금 우리 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아침에 올라가서. 그런데 지금 약을 넣지 않아도 눈은 전혀 피로를 못 느끼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아버님의 성령 역사로 고백을 합니다 정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저희가 세 분한테 기도해드렸어요 거명을 뭐한분한분다할수 있지만 그금영은안 하겠는데 그 기도해드린 분들이 지금 건강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두 분은 완전히 좋아졌고 한 분은 지금 많이 병원에서도 더 이상 이제 에 우리는 손쓸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매일 매일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버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세계 식구들이 이곳에 오시면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바꾸어 놨냐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버님의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이나 또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이면서 이곳을 그 성원하고 있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지막 이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천일국 이상을 실현하는 이 모델이 이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또 더욱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홍사님 김가병 홍사님 네. 네. 그러면 김가병 홍사님 말씀 감사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복귀된 청평성산을 바꾸기 위해 노를해 가시는 일본 팀, 한국 팀, 미국 팀, 미국 팀 분들께 정말 수고의 그 손길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복귀된 청평성사이니까 제일 처음에 있었던 우리 청평땅 사랑민에 있는 청평땅을 어떻게 아버님께서 일고 오시는가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여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일찍이 세계 섭리를 위해서 정평 땅을 준비하셨죠. 그정평 땅을 준비하실 때 많은 영적인 역사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팔아라 안 팔면 조상이 나타나 가지고 영적인 역사를 가지고 그 땅을 팔게 되고, 또 아버님께서는 그것을 내 가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원래의 청평 땅은 그렇게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본격적인 세계 전도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건물이 제일 초창기에 청평의 청평 수련소죠. 그 청평 수련소를 지으시고 페인트치, 마지막 페인트 칠을 하시면서 기독교회 목사님들이 30여 명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수련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때에 그 제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1971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100일 동안 아버님의 진도지하에 저는 100일 동안 청평 건설대원이었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 텐트를 치셨어요. 텐트를 치시고, 제일 먼저 36가정들이 14일 동안 이 산을 깎아가지고, 깎아서 땅을 넓혔습니다. 그냥 이런 데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아주 산을 깎아가지고 짓다가 그때 당시에 그, 그것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70년 12월 달에 제대를 하고 6월 달에 그곳에 부름을 받았을 때 지구에 총무부장을 했어요. 네, 총무부장 특별지역장들을 올라오느라 그래서 올라와서 특별수련을 받아야 된대요. 33명이 수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청평건설대원으로 가야 된다. 청평을 수련소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33명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왕비님의 아버지신 이승계 회장님도 같은 멤버입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조금 일을 해나셨는데 지금부터 아버님께서 우리들에게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 편성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임도순 회장이 건설단장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텐트 치시고 아침에 오시면 오늘 작업은 그만큼 작업이다 이것을 이 일을 우리가 해내려면 저희들이 100일 동안 했던 그 일들은 하여튼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옥경이를 가지고 땅을 그 비락, 그 돌을 타서 타가지고 이약하에 실어서 강물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땅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100일 동안, 그리고 이제 그자재를나누는데 저녁 6시에 출발을, 배를 가지고 출발을 하면 저 청평댐까지 노를 저어가지고 그 나무나 세멘터나 이 모든 자재를 실어가지고 물살을 가리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또 아침 6시가 돼. 그럼 12시간을 노를 저어야 돼. 이걸 저버리면, 놓쳐버리면 다시 떠내려가요. 그러한 생활을 아버님의 목표가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그 목표를 달성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자는 시간은 하루에 세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세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시간이냐? 화장실에 가서 방과 앉았을 때, 그때가 가장 제 기억으로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잠깐 자는 시간. 이 오늘 그평에 뭐 지금 이 복귀된 청평 생산을 갖고 오는 여러분들이들이 그때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집이 저였는가를 것을 백일 동안 알아야 이 백일의 백일 10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일 나오 계시는 그 신경의 내용들이 함께 아 이랬구나 이것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힘들다 아니하고 복귀된 청평승사를 갖고 질투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참. 그런데 어떤 일이, 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위가 떨어졌어요. 발에. 꽃띵이지를 하니까. 발에 떨어져서 여기에 상치가 나서, 덫이 나서, 이렇게 부었어요. 덫이 나서. 그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도 빠진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집중 이대왕님과 다시면서 격려해 주시죠? 격려해 주시고, 무버스 사오시가지고, 우리, 우리, 우리에게 먹어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대일이라고 하는 김진 세월의 역사 속에서 대기를 정말 승리로 우리, 우리들은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 33명이 제일 처음에 출발했지만은 중간에 4정이있스서 돌아가서 21명이 수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감가 깊은 것은 뭐냐. 페인트 칠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30명이 들어와서 수련을 받을 때, 그 어렵고 힘들던 었 백일의 노경들이 정말 일시의 기쁜 마음으로 사악게 됐습니다. 오늘 우 복귀된 증평승산그이 내용들을 71년도에 그 일이니까 벌써 50년 전 일이죠. 저는 복귀된 증평승산을 생각하면 정말 하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왜 우리가 책임 못해서 그것을 빼앗겠습니까. 참 책임 못해서 우리가 그걸 빼앗겼어요. 다시 복귀라고 하는 입장에서 써서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는 조금 더 다를 것입니다, 저는. 저 이제 그1 0일 초창기 처음에 청평의 1 0일 복귀된 청평성산의 1 0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이, 지, 이, 땀도 처음에는 그 파시는 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파셨지. 그래서 개화한 날지도 와가지고 10일 동안 여기서 같이 왕님 모시고 살다가 가, 갔고 또 법, 법적인 30일, 90일을 생각하면 100일. 또 그래서 저는 또 여기 여기서 또 복귀된 청평성사로 100일 동안 수련 이라는 것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남다의 기분이. 처음에 청평과 복귀된 청평, 생각하면 100일, 100일. 이러한 노정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귀된 청평성산에서 이제 틀을 딱 이게 집을 지어서 저기에 또 왕님께서 이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교육시키는 그래서 축복을 시키는 이러한 일들은 역시 아버님과의 동시대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하,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한 하나의 내용들이 쭉 주마등처럼 참 서체가는 그러한 하나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님이 지금 생활하시는 그 모습 초창기의 아버님께서 50대에 참 청평을 갖고 와서 세계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모습하고 우리 왕님 연세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 때시에 떼어지면서 이 청평성사를 복기라고 하는 청평성사를 갖고 와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신다 하는 것을 을 생각해 에,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참 많이 좀힘 힘드, 힘드시잖아요. 그죠? 저이 힘드시지만, 아버님께서 오늘 만큼 해야 된다. 이만큼 해야 된다. 그 목표를 안 하면 절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힘이 찢어져서 세계사적인 승리를 펼쳐가셨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다.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아버지 하나의 하늘 승리를 볼때 원통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복귀의 한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 여기에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바라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아버지의 바라진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대왕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것이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성리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성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가고 청평과 복이 된청평에 간단한 계열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 사실은 너무 예, 그 상황은 예, 어려운 속에서 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우리 김감은용 훈사님은 그것뿐 아니고 왕님 처음 펜실베이니아에 오셨을 때도 오셔가지고 그때도 6 개월 정도 참 어려운 가운데 모시고 하셨죠. 우리 김가병 후사님 큰 박수로 좀 한번. 다음은 우리 저 소용 후사님. 잠깐 간절 듣고 오늘 리벨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청 복귀된 정청 성상중심한 소감을 종합적으로 우리 김훈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네, 2015년 네, 4월 21일이 에, 참 아버님 권한꾼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출발된 날이 바로 2015년 4월 21일입니다. 그때에 저희 군사 세 가정이, 저는 이제 혼자 왔습니다만, 세 가정이 이제 피해에서 최초로 참 아버님 권한꾼으로 돌아온 이후에, 참석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생활했던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목회를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이대왕님께서 한국 회장, 세계 회장으로 일하고 계실 때에 저희들이 최초로 통일교의 역사에 최초로 정년퇴임이 있었습니다. 65세. 정년퇴임 이후에, 에, 뭐그 내용은 상세하려면 이제 좀 길지만은, 에, 이대왕님께서 훈사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사0일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에, 온종일 수행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일 혼사수행을 승리한 그 결실로 저희 세 가정에게 혼사 임명패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띄어서 얘기합니다 이후에 한모의 천주 8라 이후에 이대왕님께서는 뒤에 광야로 이제 나가셨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버님께서 일방적으로 한세 어머니가 이대왕님을 제이 쫓겨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은 그러나 이대왕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다고그랬어다 쫓겨낸 게 아니고 아버님께서 우리를 쫓겨냈다 3대 왕권까지 천정궁에서 빼내가지고 왕야로 빼내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버님 아버님의 성화 이후의 실모샤리를 당시 2대 왕이 아니지요 세계대 한국 회장 이 되시면서 3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한 심오사리를 물론 한시 어머니가 아버님 뭐 심오사를 했지만 은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심오사리를 3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많은 아버님 자녀분을 몇분이가1 4분이아그열4분 가운데서 그리고 아들 일곱 분 중에서도 대표로 우리 이대원께서 님 3년 동안 시모살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채로, 아버님이 실체로 완전히 쓰였다. 아주, 아주 그 주님의 골짜기에서 영화 27도 오르는 그런 혹함에 그런 산속에서 거의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거기서 주무시잖아요. 거기서 밤을 지새우잖아요. 근데 모포, 군대에서는 모포 하나를 또 들고 가셔가지고, 모포 하나로서 주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주무시겠습니까? 왕께서는 말씀하시죠. 군대 장비, 그 물통, 물통에 가지고 가셔서, 다 쓰시고 나면은, 이제 소변을 보시고, 그 따뜻한 소변물을 가지고 체온을 보존하고 지키시면서, 이렇게 밤을 지새우시면서, 불을 놓으시고, 조으시면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물론 졸리시면은, 조, 졸리시면서 조식하다가, 너무 깊이 조으시면서, 만약에 기이 드시면 안 되잖아요 이미 발, 손은 동상이 올 정도의 추운 혹한에서 만약에 거기서 주무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상이 걸려서 어려운 그런 경우를 다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께서 졸려 죽어! 이렇게 호통을 주시면서 그 저름을 이기시면서 3년 동안 시인 요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왕님께서는 완전히 아버님과 심정적으로 말씀적으로 또 모든 감정적으로 하나로 완전히 일체가 되신 새로 완전히 승리하신 우리 대왕이십니다. 2015년 4월 21일 날 아버님 권한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그 제목이겠죠 선 아버님 권한으로 돌아오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하실 때 저는 기억합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에 한모에 천국하라 이후에 모든 축복권을 아버님께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 이외의 이 땅에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이대왕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상속받으신 날이 2015년 4월 21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축복이 시작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여러분 박수 올립시다. 무엇으로 말하면 하늘에 거두어 시던 축복을 이대왕님을 통해서 그 축복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버님 보러가 돌아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10일 동안 축복받은 이후에 네, 기부해가지고 기부 40일 동안 매일 을 통과하면서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 40일 기간을 통해가지고 아버님께서 영적으로 삼대왕권부도선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연구하라는 그런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떻게 삼대왕권을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선미해오셨는가를 내디 영구에 가도 찾아라. 이렇게 그 그래 영적으로 그런 계시가 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아버님께서 말씀을 찾아주세요. 그 찾아주시는 속에서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일찍이 3대 왕권을 후계가 돼서 상수를 세우시고 또 3대 왕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이 준비해 오시면서 또 말씀하셨구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정리하면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왔고 지금까지 부도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은 전 뒤에 있습니다만 이 말씀만 하고 이 말씀 선지기 472번입니다. 가정을 수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가정을 수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자들이 모두 안대했다고요 남자들도 모두 반대했다고요. 전부가 반대했다고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최후의 형제는 우리 부모는 참 부다 부모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이 여자들 아내는 아버님 자녀분들이 모두 몇 분입니까? 14번 가운데서 아님이 7번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남자들도 모두 반대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여자들도 모두 반대했다고요.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아버님 자녀만 여자분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어머니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모두 반대했다고요. 아버지가 아니라고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때 이 연도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뭐냐면 아버님 자녀 가운데는 물론 어머님까지도 아버지를 메시아로 참모로 믿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최 후에는, 최 후에는 형제이은 우리 부모는 삼부모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한 게아니 이미 우리 대원께서는 2 0 0년도 우리 영진 형님께서 성화하신 이후에 1999년도 성화하셨죠. 그들 그 2000년도부터 우리 이도한께서는 수행을 하셨습니다.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행은 간단한 수행 아니에요. 심지어 일본에 88개 절이 있는데, 88개 절을 2주 동안 순회하시면서도, 눕지 않고 2주 동안 수행하시면서 지나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7년 동안 수행하는 역사 속에서 세계 종교 성지를 다 탐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그 성지를 다방문만 아니고 2004년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서울인사까지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뭘 하는지 아십니까? 무술 배우셨지요? 그런데 4개월 동안 무술 배우시면서도, 7천자 가까운 그 중국을 다 암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통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술을 연마하시는 중에서도, 그 가르치는 그그선지성이 한 단계 앞에 가르칠 내용까지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 깜짝 놀라는 거. 그럼 왜그렇게 했을 것인가? 이미, 영적으로, 이미 연계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7년 기간 안에, 성교, 성기를 수회하시고 모든 부대방이 달라요라고도 만났죠. 그래, 만나시면서 그렇게 모든 성인들, 시행들 다 만나본 결과, 또 종교 성인을 다 다녀본 결과에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님께서 증거하신 이 말씀입니다. 아버님은 참부모라고 생각하시지 아니고 바로 참부모 메시아, 무엇이죠? 재림도 메시아 것을 우리 이념가들은 일찍이 모시고 증거하면서 7년 동안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7월 29일 날 한국에 오셔서 성에 목회하실 때에 천일국 예배로도 시작하셨죠 그런데 2007년도 7월 달에 목회를 출하시고 난 다음 2007년도 그 해에 2012월 1일 날 본부 담임회장. 그리고 2008년도 4월 18일, 세계회장 한국회장 이치임씨. 그리고 2009년도 1월달에 무엇을 했습니까? 15일, 30일,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셨습니다. 왕관을 몇 번, 몇번 쓰셨습니까? 세 번이나 왕거을 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하나 해보면 대관식을 하셨는데 저는 그 대관식이 바로 이 대왕님 왕님으로 바로 취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7년 9월 달, 7월 달에 목회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그 10월 달본무 당회장 하셨어요. 그리고 2008년 4월 18일 날 세계 항구 회장을 그렇게 임명시켰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7년 가까이에 왕림 일상에 보게 되면 7년 동안 개체적인 믿음의 기대를 다 세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한 기대를 바로 무엇이냐 여자들 모두 남들은 모두 아버님을 찬도로 믿지 않고 못이 안았던데 우리 이대왕님께서는 유일하게 찬도를 메시아로 받아들고 믿었기 때문에 7년 동안 수행계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7년도 부부당 회장, 2008년도 세계자 한국 회장, 그리고 2009년도에 만화의화를해방은 대관식을 통해 가지고. 이 대왕님으로 등극시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한, 한 시어머니라든지, 그거를 사실 잊지 않고 못이 안 했지. 결국은 천주 타로 이래가지고, 광료로 빌롱불록 나왔지만, 아버님께서 다시 불러내셔가지고, 당신의 새로, 완전히 세우셔가지고, 이미, 성령의 역사 실체로서 세우셔가지고, 참고는 거룩고토 축복을 승리하시므로말암봐가지고 오늘의 1차 7년 승리하시고, 2차 7년 도얻기된 성상, 성 즉시 삼고, 아직도, 지금도 그대로 성령의 역사로서 승리의 나날들을 실적을 세우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